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라입니다. 우와! 오늘도 화요일에 날밤! 예에! 따, 따, 따, 따. 오늘은 날씨가 지난주랑 다르게 또 되게 화창해요. 지금 쨍쨍합니다, 여기는. 오늘 처음 오신 분들! 오늘도 오신 분들! 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나라가 스누피 커피 우유를 먹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어잉 네. 어잉. 나라가 오늘 일부에서는요 미리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 주에 나라가 아. 아이클레이를 했었잖아요. 네. 그 아이클레이 그리고 감성하는 저 감상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! 오이! 무서우셨나봐요 네 피움. 짜잔 그리고 우리 헬델과 헬터는 어, 볼델과 볼토가 되었습니다 와 볼이 된 우리 아이들 팽탱머리는 음. 우리 아이들 예 언니 그거 귀신 쫓아낼 때 사용한 케이요 <웃음> 이거 이렇게 던지면서 팽탱머리는귀신을 쫓는 건가요? 원하시는 분께 있는 나라가 이걸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품 와 보내주셨어요. 작품명 나라가 어려워서 점점 나랑 문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문어 문어 문어 너무 어, 귀여요 나라가 좋아하는 핑크색 문어 문어 익혀야지 빨개지잖아요 문어 식혜를 보내주셨네요 와 정녕 문어 익었네요 와 문어 익었어 0번 찾으시는 여러분들 계시는 군요나 어쨌든 작코야기 먹고 싶다 끝 어쨌든 핸들 머리를 만드셨어요와 핸들 너무 귀여워요.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핸들이. 네와와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셨어요. 와 핸들 만들고 핑크색이 많이 남으셨나봐요. 어 나라를 이렇게 나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어, 이렇게 이런 자세 언니 발 사이즈고요. <웃음> 와발 열심히 한 나라 느낌! 감사합니다! 아 너무 예뻐요! 아, 여러분들도 혹시 만드신 게 있으시다면 나라에게 보내주시면 나라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! 나라 잠깐만요! 입으로 돌아올게요, 입으로!